나 아, 제롱이 어디 갔나 한참 찾았네 왜? 너가 먹을 게 없었어? 그래도 콩콩우리라도 떨어질까봐 가서 기다렸어? 음, 잘했어 그런, 그런 노력과 의지가 중요한 거야 그렇게 매사에 진심으로 하면 진짜 콩콩을 도 떨어지지 그치요 아이고 귀여워라 어떡해 우리 애기는 나를 갈수록 애기 같아 벤자민 버튼을 시내는 거꾸로 간단가 아니다 시간이 멈췄다 알았어